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아, 아, 반가워요. 어린이 보육교사 선생님들 행복하시고 yeah. 건강하시고 어. 오래오래 많이 웃으세요. 어, 사랑해요 보육교사 선생님들. 파이팅. 어린이들이 만정 공개해 파이팅. 예 현동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현이었습니다네 네, 안녕하세요 SBS 개고만 김장현입니다. 네, 정말 대한민국의 모든 어린이집 원장님, 선생님들 정말 존경하고 제가 응원합니다. 그리고 선생님들 뒤에는 언제나 든든한 어린이집 안전공제가 회 있으니까 기억하시고요. 항상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선생님들 존경합니다. 파이팅! 안녕하세요. 개그맨 정현수입니다 우리 보육부사분들 정말 많은 수고하신다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아들과 딸을 키우는 아빠로서 우리 보육교사분들 볼때 정말 대단한 일을 하고 계시구나 이런 생각을 늘 하고 있거든요 어, 힘들더라도요 우리 어린이집 안전공제가 늘 여러분들 곁에 있으니까요 어, 계속해서 힘내시고 파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안녕하세요 개그맨 김주철입니다 아 우리 보육교사 선생님들 정말 늘 우리 아들 딸들 위해서 늘 힘써주시냐고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보육교사 선생님들 뒤에는 어린이집 안전공제회가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계속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늘 힘써주시고요. 어린이집 안전공제회가 있으니까 어때요? 참 쉽죠?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어린이집에서 근무하고 있는 6년차 보육교사 김혜정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유튜브 해당 선생님 채널을 운영하면서 모든 전국에 계시 보육교직원들과 소통을 하고 있는데요. 선생님들, 원장님들, 부모님들, 이 영상, 정말 도움 많은 영상들을 통해서 육아 또는 아이들을 케어하는 데 많은 정보를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전국에서 현장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모든 보육교직원들 화이팅 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어린이집 안전공제 화이팅!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호주에서 프리스쿨 교사로 4년간 일했던 어, 유튜브 이름 소민서머로 활동을 하고 있는 이소민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결국은 교사로서 느끼는 것은 참... 어린이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우리를 앞으로 나가게 해주는 그런 추진력이 아닌가. 그래서 그 사랑하는 마음, 그 아이들이 나를 선택해 주었던 그 감사함을 우리가 나눌 수 있다는 것을 어린이집 안전공제를 통해서 아, 이 길을 나 혼자만 걷는 것이 아니구나. 정말 많은 동료 선생님들과 또 많은 선배님들을 통해서 배울 수 있고. 또이 여정을 함께 할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든든하고 또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어린이집 안정제 파이팅 안녕하세요 보육교사 여러분 박시연입니다. 자 우리 보육교사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의 미래이자 새싹인 아이들과 하루하루 한탄하던 정말 정성과 사랑으로 함께 하고 계시는 거 너무 잘 알고 있는데요. 그동안 정말 많이 애쓰셨고 항상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보내는 그 정성과 시간만큼 여러분들의 노고 저희도 잊지 않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앞으로 도 꾸준히 우리 미래를 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함께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가시는 그 길에 어린이집 안전공제회가 든든하게 버티고 있을 테니까요. 여러분들 마음껏 여러분들의 꿈과 목표를 아이들과 함께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항상 응원하고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신연아입니다 전국에 계신 우리 어린이집 선생님 여러분들 늘 아이들을 사랑으로 보듬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어린이집 안전공제회는 늘 선생님들을 응원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 오늘도 파이팅하세요파이팅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황현주입니다. 이 어린이집 안전공제 채널을 통해서 어린이집 보육교사 선생님들께 인사드리는데요. 아이들이 태어나서 첫 번째로 만나는 선생님들, 더욱 사랑으로 우리 아이들을 보살펴 주시길 바라고요. 선생님들께서 우리의 아이들의 진정한 엄마입니다. 항상 우리 아이들을 배려와 사랑으로 늘 챙겨주시고 애써주시는 자랑스러운 어린이집 보육교사 선생님들께 믿음과 존경의 마음을 가득 담아서 늘 응원한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린이집 보육교사 선생님들, 파이팅! 어린이집 안전공제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유이 전문강사 이슬쌤 오이슬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힘들고 불안한 시기 속에서도 여러분의 사랑이 있어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려운 환경이지만 선생님들 힘내셔서 아이들과 함께 행복한 하루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이집 안전공제에도 파이팅! 우리 어린이집 선생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린이집 선생님이 없었다면요. 전국의 맞벌이하는 엄마 아빠가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요즘 좀 많이 힘드시죠? 그래도 힘든 것만 생각하지 말고요. 저처럼 여러분들을 응원하는 학부모 또 여러 곳에서 응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어린이집 안전공제 화이팅!